오늘 소개할 글자는 아주 쉬운 글자입니다 쉽지만 그 내포된 뜻이 간단치 않죠 아주 흥미롭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자 이쯤에서 벌써 침작이 가시죠 법, 법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글씨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은 아주 묘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제 참수변 물에 관계되는 것은 다 쓰이죠 이것은 갈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법이란 것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줘야 된다 아주 좋은 뜻이긴 하죠 또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물이라 함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항상 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 어울리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은 질이 너무 나쁜 사람은 쫓아내요 이게 물리칠 거도됩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쫓아낸다 뭐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그 뜻이 맞느냐 틀리냐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오늘은 더 근원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수변은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습니다 물이 흐르는 모습이죠 추상적이면서도 아름답죠 그리고 이 안에도 양과 음 떨어진 건 음이고 붙은 건 양입니다 우리 태극기에서 많이 봤었죠 음양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모습은 원래는 이런 모습이죠.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입구. 이렇게만 쓰기도 하는데, 이거 원래 입구입니다. 입구는 사람이에요. 식구, 인구 할 때. 사람이 가는 거죠. 가는 방향, 행하는 방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표현했듯이 이것이 사실은 생략된 거예요. 원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요 위에 어떤 모습이 들어가느냐면은, 3000년 전 고대 문자로 들어가 봅니다. 전설라고도 하고, 갑골문에 이르러서도 나오죠. 자, 이것은 눈입니다. 이것은 뿌리고, 뭔가 뿌리 있는, 그리고 눈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동물인데, 이런 것은 다리를 뜻합니다. 네발 동물의 다리. 그리고, 요 밑에 갈 거. 이런 형태로 옛날에 쓰였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핵심이 되죠 이 모양은 여러 가지로 그려져 있는데 아주 재밌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해봤었어요 같은 뿌리고 눈입니다 그리고 파리입니다 모양이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것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혜택 광화문에 가보면 있죠 해태치 자예요 해태를 뜻하는 치해태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전설상의 신수로 즉 신적인 동물로 지금 뭐 눈에 보이진 않죠 이 동물은 옳은 것을 보면 은 가만히 있는데 옳지 않은 것, 그런 것, 악한 것을 보면 은확 물어뜯어버립니다 그런 무서운 맹수죠 뿔 달리고 눈은 부리부리한 호랑이보다 무섭게 생긴 신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는 광공서 또는 청와대 그런 앞에 세워놨던 것이죠. 민화의 보면 막 이빨도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생긴 해치입니다. 그런데 이 해치를 놓아두었어도 세월이 흐르면서 속된 인간들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정치도 하다 보니 이 눈이 티미해진 거예요. 눈이 희미해지면 뭐라고 하냐면 동태눈깔 이런 편에 많이 쓰죠. 그래서 태, 해치가 눈이 희미해졌을 때 해태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해치. 눈 밝은 동물일 때는 해치인 겁니다. 예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서에서 그 직전이 바로 예서였으니까. 갈, 거. 물이 간다. 어디로 가느냐? 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나아가죠. 이렇게. 결국 바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수승한 자리, 모든 생명이 이르를 근원 자리를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바다는 그런 상징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해서 받아이기도 하고 이 법이라는 것은 단지 속세에서의 규율 엄정한 규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상승하고 상승해서 결국은 근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을 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방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뭘 하는 방법, 노하우 또는 도법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어갈 때는 도이면서 이것도 그냥 내거리의 그 길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근원에 이르는 길, 근원에 이르는 방법 이런 뜻으로 쓰였던 것이죠 법도를 지켜라, 도법을 지켜라 이런 깊고 심오한 의미로도 이 법법자는 쓰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물과 간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바로 해치가 들어있다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 법을 알고 법을 지켜가고 법을 발전시켜감에 있어서 항상 명료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더 투명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법법자의 근원적 모양을 가지고 일자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자서, 제가 채널에서 몇번 했었죠? 한 글자로 보여드리는 서예 작품이죠. 일자서 전문 작가들도 있는데 한 글자라고 해서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죠 일자서 안에서도 오히려 훨씬 더 농축된 예술성 또는 의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오늘 일자서를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